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향시장 김상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최근 새롭게 개장한 왕송호수 레솔레파크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계절 언제 방문해도 좋은 레솔레파크는 130여종의 철새 도래지이며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만끽할 수 있는 왕송호수와 함께 온 가족이 가을 산책을 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베솔레파크는 호수를 뜻하는 레이크와 소나무와 태양을 의미하는 솔 그리고 철도 역사가 깃든 장소로서 내일의 의미가 담긴 이름으로 사계절 철새도래지이자 다양한 습지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관찰 데크, 의양조류생태과학관, 의양 레일바이크, 스카이레일, 캠핑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찾아와 힐링할 수 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또 정원으로 떠나는 소풍여행, 레솔레파크라는 주제로 금년 10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되었지만 강남의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공모작품으로 선정된 문화정원 6개소, 생활정원 8개소와 꽃조형물, 파단 등은 계획대로 완료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개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 중간역 부근에 조성된 코스모스 단지 7500평과 핑크밀리 단지 600평의 꽃들이 장가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생태를 보존한 네솔레 파크에서 아름다운 전시 정원을 둘러보며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